저는 여러분의 롱디, 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다섯 곡을 소개해 드리다 보니 저도 반려견 설탕이 생각이 나는데요. 설탕이는 저와 봄이가 임시 보호를 하다가 봄이가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봄이와 따로 살게 됐어요. <웃음>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봄이와 어, 제가 처음으로 좀 독립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허전하면서 시원섭섭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10년 <웃음> 동안 함께한 보미와 좀 떨어진다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해서 많이 울었는데 보미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설탕이를 꼭 입양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계속 얘기를 해서 설탕이를 입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설탕이는 지금 봄이와 어, 함께 정말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떨어져 산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설탕이도 가끔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하고요. 제가 봄이집 가서 설탕이를 보기도 하고요. 저희가 데려온 설탕이 열심히 잘 돌보고 있으니까요. 설탕이의 소식은 아마 이제 봄이가 많이 많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